<웃음> 너무 감도가너어쨌네 <웃음> 너무... 거 <너무, 웃음> 아, 네, 어. <웃음> 거기서 힘 빼고 좀 늘어나게... <웃음>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중요한지 아시죠? 네. 네, 이 스쿼트도 그러고 상체 운동도 거의 대부분이 데드리프트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들이 많거든요. 데드리프트는 이힙 조인트, 얘를 잘 움직여야 되는 운동인데 어, 대부분이 잘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거나 운동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오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랑 함께 황금 레깅스를 입은 네 선영 씨와 함께 어 훌륭합니다 네 황금 레깅스 전설의, 환경, 전설의 황금 레깅스 우리가 보통 데드리프트를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숙이라고 할때 얘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허리를 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숙여지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려있는 거를 피기만 해도 한번 이렇게 말아볼게요. 마, 아, 아니, 그렇죠 말아보 이렇게 이렇게 해면 잘못 내려가는 건데 이 상태에서 허리만 펴도 엉덩이가 커져요. 다시 말아봐봐요. 네. 쭉 늘렸다가, 그렇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힙에 많이 들어가요. 다시 말고 말리면은 안 되고 다시 쭉 늘렸다가 말리면은 안 되고 다시 쭉, 그렇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힙에 많이 들어가요. 다시 늘리고 허리만 펴도 엉덩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힙을 쓰는 데드리프트가 돼요, 기본이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고 조금 핀 상태에서 다리가 당기게, 그 그렇죠? 스티링. 네, 그렇죠. 여기서 한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를 정확하게 피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숙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면 돼요. 내가 숙여지니까 그대로 숙여지면 되지. 이걸 숙인다고 계속 이렇게 보지 말고 그대로 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체. 척추랑 똑같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올라갔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뒤꿈치가 자 뒤로 한번 또 밀어볼게요. 이렇게 거의 넘어갈 정도로 몸이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넘어갈 정도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앞 발이 이렇게 떠지지 않게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에만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쭉 그렇죠. 앞으로 다시. 이렇게 되면은 둥근에 많이 안 걸려요 다시 뒤로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무릎 쪽에 가고 힙에 더 많이 덜 들어가고 뒤로 쭉 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대변을 놓때 화장실에 갈때 관략관을 열어서 볼일를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쭉 힘을 빼야 돼요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그래, 대, 둥근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딱 잡아놓으면서 가면은 허리가 말려요 쭉 펴져야 돼요 힘 주고 더힘줘 관략근 힘줘 감자 어,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관략근을 열어주고 쭉 늘리면서 뒤로 가기 다시 앞으로 오고 그렇지 그렇게 그 가는 거지 아까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지 아, 어.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렇지 힘 주고 갔다가, 아 어, 갔다 갔다 갔다가, 거기서 힘 빼고 좀 늘어나게. 힘 주고 어 그대로 더 말려, 더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제 힘어 쭉, 그렇지. 넓게잡으셔도 돼요. 네, 거기서. 자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시선 보고 어, 허리 이렇게 아치 유지해주고, 자 천천히 쭉 뒤로 밀게요. 갔다가. 다시 쭉 앞으로. 힙이 앞으로 오고 그렇죠. 다시 힙이 뒤로 가고 힙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힙이 뒤로 가고 다시 힙이 앞으로 오고 다시 뒤로 가고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그렇죠. 계속 무게중심은 뒤꿈치 쪽에 두시면 돼요. 하나 더둘 그렇지.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최대한 뒤로 쭉 빼고. 둘. 힙이 앞으로. 뒤로 쭉. 셋. 그렇죠? 허리 안 말리게 계속 복압에 힘 주고. 넷. 쭉. 멈춰봐요. 내려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멈추고 멈추고. 유지. 자인 이제서 엉덩이가 계속 당기게 여기 계속 더 힘주 배아랫배 힘줘 요 말리지 않게 쭉 그다음에 다리 뒤에랑 힙이 당기게 한개문 레깅스를 입는 사람들은 이 정도 해줘야죠 자 오케이 잘했어요 됐나요? <웃음> <웃음> 보시고 당 땡겨 엉덩이가 당겨요 아, 다리 뒤가 어디가 아, 엉덩이 어디가 많이 당겨요 당기고 네쪽 뒤에 그렇죠 다리 뒤에 당기고 네음 보시면은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 같이 보여 드리면은 이 다리 뒤쪽 그죠? 여기 이쪽이랑 네. 그다음에 힙.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안에 내전근이라고 하는 이 안쪽 근육까지 더 당기거든요. 복, 복근도 당겨. 요 그렇죠? 얘는 배. 이제 계속 배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 되는데 얘가 운동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자, 요번에 다시 한 세트 더해 볼게요. 무게를 조금 올렸어요. 5kg로 올렸으니까는 똑같은 자세로. 네. 그러면 무게가 올라가서 내려갈 때 아마 더 당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아마. 힙이 뒤로 빠지고 힙이 앞으로 가서 상체가 서지고 다시 뒤로 자, 다리 뒤 이쪽 쭉 다리 뒤에 당기고 힙 다시 뒤로 가서 최대한 엉덩이 뒤로 쭉 빠는 느낌 무게중심 뒤쪽으로 다시 힙. 앞으로 다시 뒤로 거의 넘어갈 정도로 뒤로 갔다가 다시 쭉자세개반더 3개 할게 세개 3개 더. 천천히 버티기! 자, 다리 뒤에랑 힙이 당겨야 돼요 옆모습도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가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힘들죠 힘들죠? 와. 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둥근을 쓰는데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이 꼭 익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거죠?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람들이 저는,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이 젓가락으로 네. 왕게임만 해봤지 그래서 <웃음> 어, 힘을 딱 주잖아요 운동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두개 일단 두개 <웃음> 야! 하나, 둘, 셋! 야! 어. 하나, 둘, 야. 하나, 둘, 하나 둘. 쭉! 오! <웃음> 남자 엉덩이지. <웃음> <웃음> 우 <우와. 웃음> <내가 손에 힘이. 웃음>